손댈 수 없는 저기, 어딘가 오늘 도, 넌숨쉬고있 지만 너와 머물 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 에,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들며 언젠가 추억이 남겨져갈 거라고 기보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 한 달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지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야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 멀리 손은 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퍼져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보은 그대여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수없었 아름다운 시절 속에.